2021년 12월 29일 9시 30분경에 일본 유쿠아마시 남부에서 지진운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진운 발생 이후에 일본에서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운은 오늘 29일이 외에도 12월 24일에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관동지역에 비닐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월 25일 도치기현 지진 전에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진운은 얼마 전에 한국 제주도에서도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의 지진 경보 발표 전에 제주 상공의 구름 사진이 sns상에 올라왔는데 바로 지진이 발생하기 전 나타난다고 주장되는 양떼 모양의 구름인 지진운 이었습니다. 지진우는 지진의 전조현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지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정설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제주도에 나타난 양떼구름의 지진우는 2016년에도 한국에 나타났었습니다.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 이후에 양떼구름을 본 시민들이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흔히 보이는 권저구일 뿐이며 지진 활동과 구름의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2일에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과 5.7의 여진이 발생을 한 이후 다음 날인 11월 23일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양떼구름이 나타났었으며 SNS에서만 관련 사진이 100여 건이 넘게 올라오는 등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과학적으로는 지진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